드디어 잡혀버린 주인공 어떻게 손을 칼로 만들어서 오! 역시나 이때 우리들의 영웅 플러피 팬츠가 도와줬습니다 야 우리의 캡틴 아메리카 플러피 팬츠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신규 보스와 끝판왕 보스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영상 0대급이니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러 갈까요? 레츠키링! 자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MS툰즈님의 영상인데 이분의 영상이 매우 퀄리티가 좋죠 저 진짜 영화 애니메이션 같습니다 자 어떤 정원 같은 곳에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풀이 많은 걸 보니 바로 그 신규 보스겠죠 자 우와 톨 빅터가 등장했습니다 야 공격을 주인공한테 마구 퍼붓기 시작합니다 야 빡센데 야 팔이 그냥 자유자재로 늘어납니다 야, 이분의 액션씬이 너무 대단해 야, 야 근데 이번 보스 너무 빡센데요 공격이 쉴새없이 막 들어옵니다. 여... 오...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까다롭죠? 야, 이번에도 누군가 도와줘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더 이상 반반의 유치원이 아닙니다. 반반의 던전이죠? 오... 어... 징그러 에... <웃음> 저... 입까지 벌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 이 전등같은 빛에 빛에 약한것 같아요 자 뒤에 통로로 숨어버리는데 여기까지 못 쫓아오나 우와 팔이 너무 긴데요 야 촉수처럼 그냥 계속 늘어납니다 우와 야 저기에서 팔을 뻗었는데 여기까지 쫓아온다고 어 팔이 너무 길어요 어, 여기, 어 팔이 걸려버렸습니다 와 뒤를 못 돌아보죠. 오케이 됐어. 오 벽까지 그냥 부숴버렸어. <웃음> 야 힘이 너무 센데요. 야, 얘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오 잡혔다. 어떻게 땅까지 들어올리면서 야 주인공 잡혀 버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야, 너무 센데요 이번 보스. 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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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해진다고? 너무 센데요 이번 보스는. 야 역시 식물이라 그런지 손이 너무 자유자재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구속할 방법이 없어. 오저 뭐야? 저게 뭐죠? 오 어, 도망갔어. 용암 아니에요? 갑자기 용암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톨빅터는 도망갔고. 또 플로피 팬츠가 오 어, 안돼. 용암에 녹아버린다 헐 용암에 녹아버리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와 닥터 플러피 팬츠 죽는거야? 와 말도안돼 아 너무 슬픈데? 아 얘가 계속 구해졌거든요 아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주인공을 구해주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와 다음 이야기에 꼭 플러피 팬츠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와 다음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셀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요 자 여기 공식 반반이 유치원3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던 장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등장했었죠 이런 나무 발판을 연결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곳도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등장하는 장소가 또 나왔던 장소였죠 공식 트레일러에 자 일단은 발판을 타고 이동을 해서 새로운 방으로 가야 합니다. 자 드론을 누르고 자 드론아 빨리 눌러 자 드론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철창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신규 맵으로 갑니다. 여기도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죠. 우욱 나에게 먹을 거를 주면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저 인포메이션 키오스크 에 새로운 보스 몬스터가 등장을 했죠. 야 오케이 뼈다귀 획득하고 자 뼈다귀를 주니까 이제 문이 열리겠죠 자 나머지 뼈다귀 획득해주고 야이 맵까지 구현을 하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자 마지막 뼈다귀까지 획득을 하고 올려 오케이 자, 그러면 뭘 줄텐데 문이 열리는건가? 오! 저기 검은색 통로에 문이 있죠? 아, 아직 남아있는 뼈다귀가 있었습니다. 자, 뼈다귀를 주고 자, 언제 열리는거야? 자, 오! 오, 이거! 이거 언제 공식, 오! 같이 온다! 우와! 자, 카드키를 작동시키니까 이동을 합니다. 여기도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엘리베이터죠. 오, 야, 밑에! 스팅어플린이 있었어. 야, 너무 큰데요? 오! 스팅어, 이, 이 강아지가 스팅어플린의 눈을 공격하니까 스팅어플린이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어두워서 더 무서워요. 오, 어, 눈을 또 핥히니까, 아야 하면서 다시 지나갑니다. <웃음> 야, 저큰 애가 이 작은 애를 감당을 못하네요. 자,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돼 야 너무 큰데요 스팅어플린 오케이 누 한번 다시 찍어주고 야, 이 강아지가 뼈덕이를 주니까 밥값을 하네요 오케이 문을 열면 와 이런지 영생 끝이 납니다 야 스토리가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빨리 다음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에디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요 드디어 악마 스팅어플린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오 여기는 거기죠? 공식 챕터 3 티저에 나왔던 연못가죠? 오 저기 구석에 그 토드스터의 감옥도 있었는데 그대로 재현을 해줬네요 와 연못가에 보통 그 토드스터의 미션이 있는 걸줄 알았는데 이분의 영상에서는 스팅어플린이 나오네요 자, 스팅어플린의 그림이 벽면에 그려져 있고요 자이 연꽃 비션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 재현을 그대로 해주셨네요. 방이 굉장히 작네요. 자, 어디론가 가는 주인공... 어, 저물 건너에 문이 있네. 우르르의 문이... <웃음> 저 개구리, 그 유명한 개구리이 많은가? 자, 여기 무슨 TV가 있습니다. TV를 틀어보니... 오, 이곳이죠? 아, 그, 챕터 3, 트레일러에 나왔던 곳을 CCTV로 보여주는 거네요. 자, 전보주 씨 나왔고, 아, 이거 그때 한번 갔었죠. 버튼이 있고, 자, 이곳에서, 오! CCTV죠? 아, 저렇게 스팅어플린이 나와서, 저 악어들을 납치간 장면입니다. 오! 드디어 악마 스티거플린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갖고 올 테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